힘을 모아야해! 안녕하세요 세계입니다 이번 공략 영상은 바로 에럼 에럼 중급 공략 영상입니다 초갑 공략 영상을 통해 에럼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있죠 바로 드래곤 라인 네, 라인에서 이 에럼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면 좋을지 치유 스펠을 들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을 모아야 해. 5초. 자 일단 시작할 때 1번 스킬을 쓰면서 세 개를 돌려주고요 둘러, 타겟팅도 세팅 네 이렇게 두 개를 돌리다가도 적을 만났을 때세 개로 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적 정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럼이 드래곤 라인이든 다크슬레어 라인이든 아니면 뭐 로머든 어떤 포지션으로 활동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적 정글 쪽으로 그냥, 네,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자가 왜 독립을 해야 하는지 알아? 당당하게 근접전에서 두세 명이 붙을지라도 이 에럼이 1번 스킬만 잘 돌려주면은, 네, 오히려 체력을 회복하면서 적의 체력을 순식간에 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챔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글로 들어가서, 내압고 왔습니다. 적팀도 지금, 아군 정글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쪽 라인도 지금 포기하고, 적팀은 지금, 본라인에 장주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성기사 신발까지 나왔고, 자 밑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 최 대한 초반에는 뭐 라인전을 할때 네, 미니맵. 그러니까 맵 리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니맵을 보면서 어, 적 팀이 어느 쪽에 있고 아, 이쪽으로도 올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도 생각해야 되고요. 골라인에 계속 있다가 네, 적 정글러가 안 보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저기 갱이 올수 있겠구나. 온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게 절대 무리해서 네, 라인전을 하거나 뭐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 타워를 막을 때도 네, 타워와 함께 맞아준다면 저기 타워를 공격할지라도 이 타워 타겟팅이 바로 저런 식으로 네, 적군에게 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일대 다수로 네, 다수를 상대로 이 타워를 막을 때는 타워에 붙어서 네, 막아주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포와 린디스가 함께 있는데 이에러메의 단점은 바로 이 원거리 딜러 야처들에게 조금 약합니다. 네, 붙어서 이 1번 스킬을 계속 써주면서 네, 체력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좀 원거리 들려드리긴 약하기 때문에, 네, 저기 드래곤을 먹을 때는 무리해서 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아군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블라인에서 4명이 왔다 갔다, 네, 해주면서 이득을 좀 취해주고 있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은 지금 살인 라인입니다. 네, 저기 혹시라도 갱을, 오면, 갱이 온다면은, 네, 죽지 않고, 살아주는, 네, 생존하는 게 지금 현재의, 네, 목표, 아, 목적이고요 일단은 버티면서 빠른 라인 클리어 이후에, 어, 혹시 미드라인 쪽에 내가 뭐 필요한가 하면서 한번 내려가도 주고.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스킬을 쓸 때도 정말 조심해서 써야 돼요. 네, 지금 수호령이 3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번 스킬을 쓴다면은, 이게 사라집니다. 네, 보셨나요? 네, 지금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써줘야 되고 스킬 콤보는 2번 스킬을 써서 적을 슬로우 네, 걸리게 한 다음에 궁 스킬을 쓰면 은이 수호령 3개가 네, 다시 또 네, 돌아가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계를 쓴다면 은 1번 스킬을 뭐 끊기는 거 없이 네, 쓸수 있겠죠. 네, 인디스까지 있었고 빠르게 라인 클리어까지 해줬습니다. 자, 아군은 지금 볼라인 쪽에서 이득을 거두고 있고요적 정글러는 탑 라인인 제 쪽에 에럼 네, 쪽으로 오긴 하지만 빠른 라인 클리어 이후에 네,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군은 창으로 뚫었고 그리고 방패인 저는 탑 라인에서 막아주는 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자 지속해서 라인 클리어를 하면서도 미니 맵을 보고 이렇게 적이 사라졌으면 적이 사라졌다 팀까지 찍어주는 것도 매우 좋겠죠 꽤 짜릿한 경험이지? 자 적팀 정글러 동선는 저쪽에 적 블루 쪽에 있구나 그럼뭐주저할 필요가 있나요 바로 드래곤을 취해도 좋습니다 팀을 모아야 해. 네 드래곤까지 같이 먹어주고 넓고 간 혼라인 쪽에 도망습니다 초급 공략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팀 타워 쪽으로 다이브를 쳐서, 네, 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워와 함께 공격을 받으면서 네, 이런 식으로 죽는 것도 정말 좋아요. 이번 스킬을 적 도주로 쪽에 사용했으나, 네, 여가 네, 타워 라인을 막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을 선택했네요. 아군 방어탑을 보호하라 반대로 지금 린디스도 아군 미드라인을 밀고 있고 자 MP가 어느정도 없긴 한데 자 앞에서 최대한 맞아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번 스케일로 적에게 근접을 하면서 절대 죽지 않네요 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죽지 않고 있습니다 자이리 슈퍼맨까지 잡아주고 하지만 린디스에게 이거는 요... 반대 살아가네요. 네, 라즈가 감사까지 하고 빠지는 상황. 하지만 지금 적 아군 여포가 네, 적 블루 진영에서 네, 파밍까지 잘 해주면서 카정까지 잘 해주면서 네, 성장까지 잘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도 미니맵을 보고 아, 아군이 지금 반대쪽에는 뭐라고 있는지 그리고 로머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고 있는지. 맵을 읽으면서 게임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 왼쪽 위에 있는 미니맵을 계속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드래곤젠이 20초 정도 남았고 라인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라인 밀고 아군 바이올렛은 이제 블루를 먹고 있네 그러면은 뭐 미들 쪽 내려가서 함께 뭐 드래곤을 취하든지 그러면은 한타 싸움을 한번 또 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배트민 잘리고 시작했고 자, 여포가 물려서 잡힌 상태에 또, 궁으로 부를 때는 네, 뭐 전사 캐릭, 아니면은 뭐 딜러, 그리고 마법사 뭐 이런 체력이 약하지만 강력한 딜을 자랑하는 뭐 그런 친구들에게 걸으주시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에러미 지금 탱커잖아요 네에럼처럼 체력이 높은 뭐 그런 탱커들이 풀피인 상태에 있는데 그런 탱커한테 2번 스킬을 걸어서 슬로우를 붙이고 그 다음에 궁 스킬로 네,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네, 같이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고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탱커들도 체력의 어느 정도 빠진 것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궁을 걸는게 어 중요합니다 자 도주로 쪽에 이번 스킬을 썼는데 도망가지 않았으면은 뭐궁 스킬로 바로 잡아주면 되구요 자 이런 식으로 1번 스킬을 계속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아주면서자 풀핍니다 자이에서에러에러 하는 것 같아요 바이올렛이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맞으면서 왜 이렇게 온다면은 계속 둥글게 둥글게 해주면서 네 적의 체력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체력이 풀핍니다 자 타이밍 공스키를 썼기 때문에 천천히 네, 타이밍을 보고 그 다음에 여포에게 궁스키를 걸어줬고요 자 이러면서 여포는 본라인 2차 타워를 밀었기 때문에 저는 네, MP를 회복하러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상황이 많아요 펜타스톰 하다보면은 즉 사이드 라인을 가면은 한쪽 라인은 압박하고 한쪽 라인은 사려주는 네, 그런 라인이 네,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게임 속에 들어가면서 적 정글러가 뭐 탑, 탑 예, 지금 제가 탑 라인을 갔잖아요 드래곤 쪽 라인 네, 그쪽 라인을 찔렀을 때 저는 사려야 되고 이래, 이렇게 사리면서도 어 아군 정글러 아니면 뭐 로머 미드라이너가내 뭐 쪽을 와서 서버를 하니? 쳐준다는지 이럴 때는 호응을, 호응을 해서 잡아주고 어? 아니 이게 아니네 우리 팀은 뭐세네 명이서 볼라인 쪽 볼라인 쪽 위주에서 힘을 주는구나 이러면은 당연히 예, 사려 주면서 생존을 하는 게 중요한 중요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조드리고 예, 싶었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라인 정리, 예, 라인 정리를 하면서 지금 볼라인도 땡겨주고 있고 뭐 미드라인 그리고 뭐제 라인인 탑라인까지 다 땡겨주면서 예, 이것도 다이브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체력을 깎고 나서. 네, 각이 나온다면은, 들어와보겠습니다 네, 체력이 조금 깎아놓고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여포를 네, 잡을 수 있었구요. 아, 솔직히 지금 이렇게 공략 영상을 찍으면서도, 얘는 그냥, 네, 삭힙니다. 자, 린디스까지, 잡았을지 모르겠고, 자 다시 또탑 라인을 정리하고 네, 이 정도면은 경기를 마무리 줘도될 정도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스킬도 네, 돌아왔고, 자 패시 에, 액티브 아이템은 암석의 방패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대로 그냥 궁으로 들어가고 암석 방패로 타워를 맞으면서 네 버텨봤습니다. 하지만 피기 때문에 쉽게 죽진 않네요. 자, 기환을 하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한 다음에, 네,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또다시 전부 풍속키로를, 걸어주면서, 네, 다가오 적을 맞아주는 방패 역할을, 네, 해주면서, 경기를 끝내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략 영상, 네, 에럼 중국 공략 영상을 만나봤는데요. 요약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에럼이 어떤 챔피언인지, 알아보시고 라인에서는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겠구나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0티어 네, 탱커 캐릭입니다 네, 로머로 활동했을 때도 정말 좋고 라인으로 갔을 때도 정말 좋습니다 이상 에럼 중급 공략 영상을 <웃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